안녕하세요. 이병골프학교 오케이 스윙골프아카데미 이병욱입니다. 여러분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저희 채널 파워풀하게 만들어주시는 거 알고 계시죠? 그리고 화면 위에 상단을 터치하시면 점세 개가 있습니다. 거기 누르면 자막 기능 활용하시게 되면 어, 소리를 들을 수 없는 경우에 이 자막으로도 영상을 시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아이언 레슨의 마지막 시간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롱 게임에 있어서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 기대가 돼요. 그럼 다음 시간부터 이제 쇼게임이 되겠죠? 50강으로 가는 시간이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제 퍼팅까지 딱 50개 끝내면 그때부터 이뮤호프로 또다시 한번 날개에 달고 납니다. 지금은 제가 50강을 유지를 하면서 이 구독자 늘는 속도도 좀 천천히 가고 있고 조회수도 줄어들고 있는 걸 눈으로 보고 있으면서도 이 자극적인 제목을 넣지 않고 여러분의 50강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오늘 레슨은 아이언 레슨의 마지막이기도 하지만 우드 계열도 충분히 해당이 되는 내용이니까 아, 잘 들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레슨을 들으셨을 때 내가 지금껏 문제가 무엇이었는지 그 점에 대해서도 아실 수가 있습니다. 상당히 뭐 트러블 샷에 관련된 것도 해당될 수 있고요. 그런 부분입니다. 아이언 잘 치는 방법 또는 땅에 붙은 공잘 치는 방법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드릴 테니까 귀 쫑긋 눈 크게 뜨고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그런데 네, 어, 필드에 나갔을 때 또는 이 스크린 골프를 치실 때 가장 중요한 건 이제는 스윙의 형태가 아니에요. 스윙은 뭐 어떻게 하란다고 해서 갑자기 바뀔 수 있는 건 아니죠. 왜 우리는 이미 연습을 했지만 리허설을 통해서 딱본 무대에 서버리는 거예요. 그게 코스건 아무튼. 스크린이건 내가 플레이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된다면 그러면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에서 스윙 연습을 했을 때그 공이 놓여 있는 상황에 따라서 내가 바닥을 체크해 를 주는 거예요. 만약 나는 손목 파면 손목대로 바닥, 아니면 골반 파면 골반으로 바닥, 아니면 어깨 파면 어깨로 바닥, 아니면 접어 펴면 접어 펴대로 바닥을 정확히 찾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바닥을 찾으라고 하면 어떠한 그 동작들을 많이 하시냐면, 꼿꼿이 서서 손을 이 밑으로 내리거나 막 이런 식으로 해요. 그런데 실제로 스크린 골프를 잘 치는데 필드에 나가서 스코어가 안 나는 분들의 특징이 뭔줄 아세요? 언듈레이션이 굉장히 심해요. 바닥에 놓여있는 공들은 뭐 티샷을, 파스리 티샷 할때 그런 때 빼고는 거의 언듈레이션이 있는 이막 소위 말하는 뭐 이렇게 굴곡이 있는 그런데에서 공이 놓여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은 보통 어떻게 조절을 하냐면, 이 팔로 이렇게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위치를 찾지를 못해요. 선수들에게는 어떠한 센서가 있냐면, 이 척추 쪽에 엄청난 센서가 있어요. 척추 쪽에 싹 숙여서, 싹, 싹, 싹, 싹 들고 숙이는 걸로 인해서, 여기에서 보십시오. 만약에 여러분들 타고 꼬닥이 서 있다면 선수들은, 쭉 숙이고 쭉 들고 무릎은 거의 유지가 된 상태에서 허리가 쭉 내려가고 쭉 올라가고 상태에서 바닥을 체크하고 를 이런 식으로 공을 쳐낼 수 있는 그러한 바닥 감지 센서가 있다 바닥 감지 센서는 어디로 만들어야 되느냐. 반드시 허리로 만들어야 돼요. 뭐 무릎을 낮추고 높이고 낮추고 높이고 이거는 그때 상황에 따라 달라요. 여러분들 다리 없으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만약에 공이 아래쪽에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숙여야 되잖아요. 이게 숙이고 무릎 보통 이렇게 세우고 무릎을 내리는 게 아니라 그냥 허리를 숙이는 거고 만약에 이쪽에 있다면 무릎은 그대로인 상태에서 이렇게 무릎은 그 상태에서 허리를 세우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바닥 감지 센서를 장착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절대로 공을 잘칠 수가 없다. 그래서 이 레슨의 제목은 옥팸 여러분 스코어링을 제대로 하고 싶고 정확한 정타를 원한다면 특히 어디서 실전에서 정타를 원한다면 여러분의 바닥 감지 센서를 개발하십시오. 그건 눈이 될 수도 있고 머리가 될 수도 있고 손이 될 수도 있고 천만에 오로지 허리만이 그 역할을 할수 있습니다. 허리가 숙이고 들고 숙이고 드는 이 형태에 따라서 자 바닥 한번 연습 중에 해볼까요? 어? 소리가 안 났네 다시 어? 또 소리가 안 났네? 이렇게 연습수윙이 되잖아요. 백, 발백중 탑볼이 나요. 실제로 가면. 그래서 허리를 숙이는 거에 대해서 인색하면 안 돼요. 지금 바닥 맞았죠? 이때 무릎이 아니라 허리를 숙이는 거예요. 더 찍어 쳐야 되겠다. 그러면 허리를 더 숙이고.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허리는 그대로 두고 찍어 친다고 하면 손목을 팍 펴고. 그 다음 긁어야 되겠다. 이게 들고. 이런 것 때문에 힘도 일정하지 않고 샷도 일정하지 않고 그러한 게 나오는 거죠. 물론 잘 치는 분도 계시는 건 알고 있어요. 하지만 이 레슨은 잘안 되는 분들을 위한 레슨이죠. 그러니까 레슨을 하는 거죠. 자, 이 상태에서 연습 수행을 하는데 막 언듈레이션이 있겠죠. 그러면 막 이렇게 돼 있는 상태. 지금 내리막이에요. 내리막이지만 아 평소보다 더 숙여야 되겠지. 어, 이런 식으로 해서 허리에 의한 바닥 감지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그 느낌 그대로. 물론 지금은 달라요. 이 상태에서 옥스윙으로 샷을 하게 되면 탄도, 뭐 방향, 이러한 걸 조절하면서 플레이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바닥감지 센서는 어, 연습을 하지 않으면 얻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 스크린에서는 왕인데, 필드 나가면 스코어가 그만큼 나오지 않으면 보통 열타에서 막 스무 타 그렇게 차이가 나는 분들의 특징을 보면 허리에 받을수 있는 바닥감지 센서를. 변화무쌍하게 사용해 볼수 있는 기회가 별로 없었던 거죠. 이거 뭐 플레이트 바뀌어 봐야 한 요정도 평평한 상태에서 되잖아요. 그러니까 공을 완전히 극단적으로 바깥쪽에 놔야 되고 극단적으로 안쪽에 놔야 되고 이런 상황은 크게 발생하지 않거든요. 그렇다고 스크린골프가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훨씬 더 스코어도 잘 나오고 공격적으로 칠수 있는 건 안정되게 놓여 있기 때문인데 바닥감지 센서를 진짜 변화무쌍하게 쓸수 있는 특히 제가 쇼게임 가면 그걸 많이 말씀을 드릴 텐데 정확한 바닥을 느낄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은 골반도 아니오, 어깨도 아니오, 손목도 아닌 바로 요 허리다. 그리고 이 높낮이를 조절할 때는 무릎을 조종하는 게 아니라 허리를 숙였다, 폈다, 숙였다, 폈다. 이걸로 바닥을 느끼면서 정확한 샷을 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절대로 잘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거는 제가 그냥 어, 악담할게요. 이 허리를 그냥 이렇게 그래서 막 이렇게 하는 분들 있죠, 이렇게. 이렇게. 그런데 제가 이제 여기서 추가로 말씀드리는 게 오리 궁댕이를 해야 된다 그러잖아요. 오리 궁댕이를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오리 오리 궁댕이. 제가 제일 싫어하는 자세가 오리 궁댕이인데. 제가 생 저는 좀 오리 궁댕이가 오리 궁댕이 구조긴 한데 골프 칠때 약간 이렇게 굽는 자세를 좋아합니다. 왜냐? 오리 궁댕이를 하면 오리 궁댕이를 하면 허리에 허리가 굉장히 딱 펴져 있죠.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허리에다 힘딱 주면 공 절대로 잘칠수 없어요. 왜? 이게 지금 돼야 되는데, 이게. 이게 돼야 되는데, 이렇게 딱 허리 주고 이렇게 한다고? 아휴.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여러분들이 바닥 감지 센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절대로 허리에 힘을 주면 안 되고, 오리공대를 만들면 안 돼요. 엉덩이 를 약간 안쪽으로 놓고 말더라도, 등을 말더라도, 이 자연스러운 자세, 약간 구분, 구분대로, 그냥 평범한 자세 속에서 이렇게 위아래로 움직이는, 이러한 움직임을 많이 해서 바닥을 느낄 수 있는 훈련을 진짜 많이 해야 돼요. 대체로 보면, 이 허리 힘주고 있는 분들이 이러한 센서 기능이 떨어져 있는 걸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앞으로 제가 이 내용 굉장히 많이 레슨 할 거예요. 앞으로 실전 그 적용할 때 많이 할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한번 뭐 여러 번 얘기를 나누게 될 겁니다. 너무 뭐 성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뭐 우드건, 아이언이건 여러분들이 실전에서 쓸 때는 허리에 있는 바닥 감지 센서를 활용을 해서 쳐야 정확하게 샷을 할수 있다라는 점 말씀드리면서 아. 롱 게임은 이렇게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제 쇼 게임 들어가게 되면 그 어프로치 먼저 들어가겠죠. 그리고 퍼터 들어가고 그다음에 이제 벙커 샷까지 들어가게 되면 50강이 마무리가 될 텐데 어 되도록 빨리 마무리를 하고 어 지금 약간 제가 그올 12월까지 구독자 12만 명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지금 11만 3000명에서 천천히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어, 굉장히 자극적인 내용을 많이 던져야 될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도움 안 되는 건 아니죠 실제로 딱 여러분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개별 제목으로 해서 뽑아낼 생각이니까 어, 채널에 더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당장 좋아요 버튼 한번 빡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이병 골프학교 ok 스윙 골프 아카데미의 옥선생이었습니다 옥맙습니다